어, 예뻐. 가게가 이뻐. 예뻐. 오잘 어, 나온다. 귀여워. 여기 와사비 올려저 떠서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못 찾겠어. 대박. <목소리> 너무 수제 고로케입니다. 응, 너무 귀여워 <목소리> 어, 여기서 진짜 맛있게 보여. 음 <목소리> <목소리> 음 뭐, <목소리> 이 살짝 약간 푸건 아니고. 어. 그냥 요런 모양새. 약간 이만지단 뭐, 그, 같은 느낌. 음 치라고 안에는 지당이 있바닥이 음, 소스 약간 더가스 소스 맛이잖아양식에라이스맛은 친구 아까 가너 오묘한 맛 찍고 싶었어? 찍어야지 그 <목소리> <목소리> 조용 사진 찍으면 보내줘 나약 풍경 사진 좋아해 음 <웃음> 풍경 좋아 어, 잠겨있네 아 이거 혹시 읽을 수 있니? 읽을 수 없어 <웃음> 되게 아 화랑전 있나봐 <웃음> 아 화랑전이라 써있어? <웃음> 진짜 낙산공원 같아 음. 와. 그래도 내 친구 며칠 전에 갔다 왔는데, 진짜 사람이 너무 없어가지고. 우리 기구가 탈 대기 시간이 아예 없대 음 광화수 <웃음> 일정 <웃음> <웃음> 어, 내려가야 될거같어 그래? 그런 거 같은데 어떻게 아, 가야 될나 가보자 어그지 이거 정말 미정이었는데 못 찾을 뻔했어. 그니까. 여기였어, 카페가. 콩나드. 오, 완전 을지로 갬성인데, 이거? 그러니까. 약간 호텔 수선화도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오, 가보시다 좋아. 와 진짜 갬성이다. 안녕하세요~ 뭐 먹을까? 저게 찰린다. 네~ 와 진짜 느낌 있다. 풍 맞아. 막아. 납작해? 납작해? 납작해? 납작해? 납작해? 납작해? 납작해? 납작해? 납작 마리아. 이야랑 아메리카 노랑 하야트 포스트. 하야찜 토스트 시켰거든요? 여기 원래 찰리 브라우니 유명하긴 한데, 브라우니가 좀뻑뻑하다 그래가지고. 저는 아부, 유경이는말이죠 오랜만에 페스타그램 올릴 수 있겠다. <웃음> 찐해요? 그네 엄청 부드러워요. 오. 유리 씨, 볶아주세요. 이게 위에 버터도 있어가지고 오. 적절하게 녹았어. 같이 먹자. 음. 행복합니다. 활동. 아, 뭐, 뭐, 뭐, 어볼까요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저게 팔달문인가 보다. 음. 아 진짜 카메라가 좋긴 좋다. 그치지 어. 팔달문 시장. 이게 작아져. 호잇. <웃음> 되게 입장 종료가 빠르다. 그니까. 일단 국립이라 그런가봐. 음. 하늘이 멋있구먼. 여기로 갈수록 어둑어둑 확실히 바닥에 그림을 잘 해놨다 짠 오, 색감이 그래도 이쁘긴 하다 오 여기에 여기에 나무가 뚫고 자랐어 응. 집..집같은데? 보스커보스커 <웃음> 보스커. 예, yeah. 귀여워. 드 <목소리도> 홀. <Wood holes .이다. 목소리도> 그러게. 이다 싼데? 볼케까지 주라니 그치 짱이다 CGV 보러 왔어요